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가을 니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요 왜 매번 입을 옷이 없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루었고요 기본으로 갖춰야 할 옷들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년 트렌드는 변합니다 만약 매번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옷을 구매한다면 결국 입을 옷이 없게 되고요 가지고 있는 옷들도 코디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에 맞춰서 기본 니트를 구비하는 것은 옷잘 입기 위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본 니트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직접 니트를 입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중저가 브랜드 니트 소개를 요청하신 페퍼민트님과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대의 기본템을 요청하신 강미애님의 요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니트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양한 니트를 취급하는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첫 번째는 니트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디자인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니트를 고를 때 저희가 챙겨야 할 점은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즉 어떤 용도로 입을 건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블레이저 안에 입을 건지 아니면 코트 안에 입을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블레이저 안에 입으려면 저희가 두께가 좀 얇아야겠죠? 또한 코트 안에 입으려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인데요 바로 이 디자인은 몸에 맞는 심플한 디자인을 고르시면 블레이저나 코트 안에 입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요 조끼와 입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옷과 레이어드 룩을 해서 겹으로 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핏이 있는데요. 이 와이드 핏은요. 이 코트 안에 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단 너무 또한 두꺼운 니트를 고르시면 저희가 또 뚱뚱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번째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은 먼저 구매하시기 전에 내 경제 상황에 맞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캐시미어의 니트는 사실상 사고 싶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요 천연 소재와 합성 소재가 있습니다 이 천연 소재에는 요 앙고라와 캐시미어 또한 양모가 있고요 이 캐시미어는 따뜻하고 가볍지만 보풀이 많이 생기고 내구성이 약합니다. 또한 합성 소재는 폴리와 나일론과 아크릴이 있는데요. 이 아크릴은 저렴하고 세탁시 변형이 적지만 정전기와 보풀이 또한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크릴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관입니다.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거고요. 옷걸이는 노입니다. 제가 옷걸이에 걸어두었더니 옷걸이 자국도 생겼고요 또한 따라서 여러분들이 돌돌 말아서 모든 종류의 니트를 한꺼번에 볼수 있게 넣어두면 다른 옷 컬러와 맞춰서 입을 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니트옷 브랜드는요 마시모드띠와 멜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마시모드띠라는 그 브랜드는요 스페인 브랜드이며 자라 브랜드와 같은 회사입니다 스타일은 심플하고 세련되고 클래식한 스타일로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전 하이넥과 브이넥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트넥 디자인도 있고요. 또한 라운드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종류의 니트를 준비를 했고요. 가격대는 요 대략 1 1 9 0 0 0원에서8 9 0 0 0원이며 세일 기간에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구매할 때 좋은 품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요 말씀드린대로 V넥이고요 또한 제가 터튼 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옷들은 사실 기본적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어야 될그 컬러를 제가 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부인에이 있는데요. 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좀 얇아요. 초 겨울 들어갈 때까지는 입을 수 있고요. 아직 겨울 때는 너무나 좀 추운 거고요. 사실상 만약에 입게 되면 여기 안에 터틀넥이랑 같이 겸해서 입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목도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에 이제 겨울에 코트 안에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부인액입니다. 네, 하관이 발달된 분들은 이렇게 하인액을 잘안 입게 됩니다. 근데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넥 옷을 입으신 분들은 여기가 달라붙어서 더 하관이 발달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목도리를 이용해서 을 목도리로 브이넥 효과를 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이넥 효과를 주셔서 이렇게 목도리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멜번입니다. 이 멜번은요. 국내 중저가 브랜드로 다양한 니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혼용률은 혼방이 많습니다. 가격은 39,000원인데요. 즉, 4만원 돈이고요. 혼용률은 레이온 50%의 라크릴과 나일론과 캐시미어가 섞여 있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세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가지 컬러인데요. 이게 반팔입니다. 그리고 핏이 풍성하니 좀 넉넉해가지고요. 좀 편한 스타일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멜번이라는 브랜드 건데요. 이게 4만 원인데요. 프리 사이즈입니다. 반팔로 나왔는데요. 이게 혼방입니다. 이 가죽으로 색깔을 매치해서 가죽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v 게브넥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아, 목이 너무 춥다 하시면 은 목도리로 또 커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한 가지예요. 프리 사이즈. 자, 이거는 멜번 니트인데요. 4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홈방이고요. 아, 레원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검정색 바지랑 이렇게 코디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올리브 그린입니다 네, 사진은 상하 동일하게 입었을 때그 효과를 나타내면 아주 가장 쉬운 코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일감이 있어서 아주 단정하게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를 틀리게 코디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색상만으로 이용한 코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옷 니트를 고르실 때도 참고하셔서 잘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